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강의 여자와 용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 사실 요한계시록 12장은 매우 난해하긴 하지만 창세기 3장 6장과 함께 성경의 모든 비밀을 풀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수 있는데요 우선 먼저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누군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어, 요한이 본미래 마지막 때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한 12장의 환상은 크게 네 파트의 장면으로 나뉘어져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하늘의 큰 이적으로 해를 옷 입은 임신한 한 여자가 해산할 때가 다 되어서 진통을 겪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는 등장인물이 여자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 이렇게 두 명이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하늘의 또 다른 이적으로 머리 7개 달리고 뿔이 10개인 큰 붉은 용한 마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서 땅에 던지고 아까 보았던 해산하려던 여자 앞에서 여자가 낳는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그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는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인물은 누가 나오죠? 용, 여자, 그리고 아들 이렇게 세 명이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환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 12장 7절부터 보시면 하늘의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즉 거룩한 천사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즉 타락한 천사들 간에 둘째 하늘 어, 다른 말로 하면 우주에서 이른바 스타워즈가 벌어지는 거죠 아, 당연히 이 전쟁의 승자는 미가엘 군대들이고 용즉 사탄의 군대는 폐에서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데요 그 후에 하늘에 있던 순교자 성도들은 크게 기뻐하고 땅과 바다를 향해서 경고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 등장인물은 미가일과 선한 천사들, 그리고 용과 악한 천사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하늘과 땅이 다 무대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은 둘다 하늘이 무대가 되는데요. 이제 12장 13절 이하 마지막 네 번째는 땅이 무대가 돼서 환상이 펼쳐지게 되죠. 네 번째 환상에서는 땅으로 내쫓긴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노해서 첫 번째 환상에서 보여진 아들을 낳은 여자를 박해하게 되는데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즉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다가 뱀, 즉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이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킴으로 어, 결국 용은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아람어로 하면 그 씨의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이 용이 나가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등장인물은 용 그리고 여자 그리고 여자의 씨,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 이렇게 내부류의 네 존재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1절과 그리고 13절 이하에서 등장하는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2장에 이 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첫 번째는 이스라엘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냥 이스라엘 국가나 민족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는 근거는 해를 옷 입은 여자라 해서 해 그리고 발 아래에 있는 달 그리고 그 머리에 있는 열두별의 관, 이말 때문인데요.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과 연관이 되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름은 후에 이스라엘로 개명이 된는데요 그래서 해는 여기서 야곱을 그리고 다른 야곱의 부인들을 그리고 그의 아들 열두명은 열두별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인데 사실은 야곱의 부인들이 원래 4명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인정하는 야곱의 부인은 오직 한 명, 레아 뿐이었다. 라고 여기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이 해석의 또 다른 근거로 보는 말씀은 12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에서 여자가 낳아서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올려간 아들을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으로 보셔서 부활 후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장차 철창으로 다스릴자라고 했던 이 예언은 시편 2장 9절 말씀에 의해서 기초하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자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 사이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해석도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요. 바로 12장 7절에 나오는 이 미가엘과 용의 전쟁 때문이죠. 자 단위에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호위천사였는데요자이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는 마지막 대환란의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늘의 전쟁은 과거에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일어난 일일까요? 네 미래죠. 그래서 이것을 어, 과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마지막 환란기와 관련된 환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아들을 낳은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보호받는다고 할때이 기간은 앞서 이 11장에서 두 중인의 사역 기간이었던 1260일하고 일치해요. 뒤에 12장 14절에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해서 이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랬을때이 한때, 두때, 받 반때도 정확히 1260일과 같은 때를 가리킨다고 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알승천하신 후에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1260일을 우리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죠. 이것은 이제 3년 반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아, 그러면 이것을 그냥 상징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어,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했던 두 주민의 1260일도 상징이고 그리고 여기 계시록 어, 12장에 나오는 1260일도 상징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 한때, 두때, 반때도 다 상징이다. 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결국 7년 환란이라는 것도 모두 상징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견해가 나오게 되는데 이두 번째 견해는 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이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여자는 마지막 환란 때 박해받는 광야교회, 즉 지하교회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 근거로 제시되는 구절은 바로 12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고 12장 13절에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장 1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또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자, 이 이야기가 다 일치하죠. 또 잠시 후 다루겠지만 이 다니엘서에서의 이 한때, 두때, 반때는요. 성도의 환란과 관련된 숫자예요.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근거로 삼는 구절이 12장 5절이 되는데요. 아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말 때문에 이 아들을 예수님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같은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긴 자들에 대해서도 또 적용이 되죠.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 광야교회 성도들 중에서 미리 먼저 휴거되는 성도들로 보는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결국 이 해석에 의하면 12장 전체는 어, 과거 얘기가 아니라 모두 미래, 마지막 대활란기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 것이다. 다음 세 번째 견해는 로마 카톨릭에 의한 해석인데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머니인 여자는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이용에게 여자가 박해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견해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신교의 해석인데요. 여기에 여자는 어, 지상에 있는 모든 제도권 교회를 상징한다.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어, 만일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교회라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어, 실제 역사와 정반대 모순에 빠지게 되죠. 교회가 예수님을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제도권 교회도 역시 교회 역사상 대부분 권력의편승에서박해받기보다는 굴림에 왔죠. 역시 문제가 있는 해석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최근에 나온 것인데요. 좀 색다르죠. 계시록의 여자를 천여별자리로 보는 거예요. 이 해석의 근거는 12장 1절 3절에 이 하늘의 큰 이적 또는 하늘의 또 다른 이적 즉이 이적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적이라는 말은 어, 이게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어, 영어로는 사인에 해당하죠 즉 어, 표시 신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늘의 그 표적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1장 25절에는 1월 성신에 어, 징조가 있겠고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 세메이야 징조들이라는 복수죠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별자리 신호로 보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처녀 별자리를 의미한다 라고 주장하는 해석이 최근에 제기된 거예요. 어, 실제로 2017년 9월 23일에 이 처녀자리에 해당하는 별자리에이 배열을 보시게 되면 처녀의 어깨 쪽에 태양이 위치하고요. 그리고 발 쪽에는 달이 위치해요. 그리고 자궁 아래쪽으로 목성이 위치하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어, 별들이 수성, 화성, 금성을 포함해서 이 사자자리 별자리가 어, 총 12개의 별이 처녀의 머리에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 2절과 이것이 일치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적 즉 신호 표시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아, 물론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어, 나름 설득력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나오는 이 12장 3절부터 12장 마지막 절인 이 17절까지의 이 내용은 이 스토리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 있다는 거 그것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별자리 해석에 의하면 이 목성이 예수님으로 상징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 목성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제우스 혹은 사탄과 관련된 행성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 한큰 붉은 용, 이것은 또 정체가 무엇일까? 어, 성경이 등장하는 이 영물과 생물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용 혹은 뱀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뱀이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영물로서의 뱀인 마귀, 사탄을 어, 의미하는 것이다. 이계시록 12장 3절에 등장하는 용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12장 9절과 20장 2절 말씀에서 이큰 용이 바로 옛 뱀, 마귀, 사탄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인물인 게시록 12장 5절에 그 아이, 즉 여자가 낳은 이 아들에 대해서 또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둘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자를 이스라엘 성도로 보게 된다면 당연히 그 아들은 유대인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되고요. 그리고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즉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님의 남은 자들,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반면에 여자를 말세의 환란기에 핍박받는 광야교회로 본다면 여자의 아들은 환란 전 혹은 환란 중에 처음 익은 열매로 먼저 휴거되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자의 씨의 남은 씨들은 바로 환란 중에 남겨진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해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앞에서 지적했듯이 아무리 박해받는 광야교회라 해도 교회는 예수님이 낳은 존재이지 교회가 예수님을 낳을 수는 없다는 문제 때문에 여자는 이스라엘로 보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먼저 휴거된 성도들로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환란에 남겨진 성도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자를 성모 마리아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여자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남은 자손은 카톨릭 교회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자를 모든 제도권 교회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제도권 교회가 핍박도 받지 않고 휴거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는 도대체 여자의 아들이 누구인지 또그 남은 자손은 누구인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기껏 주장한다는 것이 12장 5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때문에 이 여자의 아들을 교황권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됐죠. 마지막으로 여자를 처녀 별자리로 해석하게 되면 여자의 아들은 별들 중에서 목성이 되는데 어, 그렇게 되면 이 목성은 어, 본래 사탄을 상징하는 별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렇게 될때이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여자의 씨에 남은 시들이 해석이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자와 용의 전쟁에서 각 인물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요한계시록 12장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복음과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아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인가? 자,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복음과 구원이라는 강의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네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베메시, 내네 후손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베메시와 여자의 씨는 원수가 되고 여자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 즉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 최초의 원시 모금의 메시지였죠. 그것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내후손, 즉 뱀의 씨에 대한 해석은 어떨까요? 자, 뱀의 씨는 당연히 마지막 때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서싸사울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라는 정도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본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대부분 이해하게 된 상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이 뱀의 씨에 대한 정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뱀의 씨에서 뱀은 그러면 어떤 뱀을 말하는 것일까요? 평소 하와와 잘 알고 친했고 인간 다음으로 가장 똑똑해서 그녀한테 쉽게 접근해서 말을 걸었던 이 생물체로서의 에덴의 그 뱀일까요? 아니면 큰 용, 옛 뱀, 마귀라고 일컫는 영적인 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둘이 합쳐진 존재로 보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그시의 정체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 먼저 그 뱀을 우리 같은 이 물질계에 존재하는 뱀으로 해석한다면 마지막 때의 뱀의 신은 당연히 인간과는 다른 뱀 혈통의 또 다른 종족으로 온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고대 유물들에서 파충류형 인간 형태의 조각상도 발견이 되죠 하와를 유혹했던 이 에덴의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슈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유대 문헌에 의하면 이 뱀은 하와가 통치하는 암컷 구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당연히 암컷이었다고 하죠 실제로 성경 창세기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세계 신화 속에서 공통되는 키워드 중에서 용, 뱀, 그리고 여자들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중국 창조신화의 주역인 여화는 머리가 인간 여자이고 몸은 뱀인 형태이고 그리고 인도 전승에 따라서 지하에 거주한다고 하는 이 나가스 종족의 나가스신은 머리가 7개 달려있고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뱀인 혹은 상반신이 뱀이고 하반신이 인간인 잡종 하이브리드 형태로 알려져 있어요. 유대교 문헌에 이 릴리스라는 악령이 나오는데 이 악령이 하와를 유혹한 창세기 에덴의 뱀 나하씨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에덴의 암컷 뱀은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내용이 구약 아포크리파 중에서 아담과 하와이책 1서 제 18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뱀이 분노해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을 두 사람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인도라는 나라에 떨어지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에덴의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 인도 힌두 신화에서 신들로 섬겨지고 있는 반인 반뱀 종족의 이 이름이 나가스족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나하시 나가스 많이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인도 힌두교 신화에서 실제로 이 뱀종족 나가스 종족들이 지하에 산다고 전해지는 것이 브리트니카 백과사전에도 자세히 기재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산스크리트어로 나가라는 말이 뱀이라 그래요 이 브리트니카 백과사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나가라는 종족은 이 반계 존재다 즉 영계와 물질계의 중간계 존재 중 하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반인 반뱀 종족인데 창조신 브라마가 그 인구가 많아져서 지하세계로 이주시켰고 인간 중에 정말 약하거나 또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만 물도록 명령했다 그래요 자, 그들이 사는 이 지하왕국은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궁전으로 가득 차 있고 예, 이들은 전적으로 인간 또는 뱀 형태의 변형이 가능하고 또 물들과도 관련이 있고 보물의 수호자들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뿐만 아니라 이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이 동남아 전역에 걸쳐서 이 나가 신화가 넓게 퍼져 있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남성은 나가, 여성은 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교 문헌인 미드라시에서는 하늘도 7 개의 하늘이 있다고 얘기를 하듯이 땅도 7 개로 이루어졌다고 구분을 하는데요.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 중에서 이테베리라는 땅에 그리고 도마 행전에 의하면 이 타로, 타르타로스가 있는 땅에 이 뱀의 후손들이 거주한다 이렇게 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타르타로스라는 말은 원래 성경적인 명칭이 아니고요. 그리스의 로마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사후세계 명칭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하데스라고 불렀고요. 네피림 거인들, 이 티탄족들을 가두는 곳을 타르타로스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신약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헬라 문화에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으로 이것이 들어올 때 번역이 되기를 이 보통 구약에서 음부 어 음부를 가리킬 때 썼던 말이 소울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하데스로 번역을 하게 됐고요. 헬라어로 그리고 이 구약에서 이 아비소스 아바돈에 해당하는 이무적행 즉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을 이제 타르타르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성경에서 헬라어 이 타르타르스가 번역이 된 곳은 베드로 호서 2장 4절뿐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 신약에서 이 지옥으로 번역되는 부분이 크게 세부류 정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지옥이라고 할때 불못에 해당하는 지옥은 이게 했나고요. 그리고 이 음부라고 번역하는 곳, 수올,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이제 하데스, 이렇게 헬라에서는 번역을 했다그랬죠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을 타르타로스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베드로우서 2장 4절뿐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범죄한 천사들은 일단 아비스, 무적행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타르타로스라고 번역을 하게 된다. 자 무적행이야 한마디로. 그랬다가 나중에 게헨나 불못으로 던져지는 운명이다. 범죄한 인간들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구약에서는 수올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번역되는 이 음부라는 곳으로 먼저 갔다가 게헨나로 던져지는 운명이다. 자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잡종인 거인족 즉네피림족은 어디로 갈까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 드렸는데 자, 욕기서 2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자 여기서 이 죽은 자에 해당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원어를 찾아보시면 이게 르파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르파임은 네피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네피림, 거인족들은 죽게 되면 일단 지상에서 더러운 귀신으로 더러운 영으로 떠돌거나 아니면 물 밑으로 가게 되는데 이물 밑이 정확히 어떤 땅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땅을 일곱 가지로 나누는 구분에 의하면 야바샤라 그래서 이제 물의 근원이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어쨌든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적행으로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수홀로도 갈 수가 없어요. 하데스로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갇히냐? 물밑이나 아니면 지상을 떠돌다가 마지막에 개흰나로, 불못으로 바로 던져지게 된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한 이 뱀의 후손, 나하시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살펴본 여러 신화들과 그리 고대 고문헌들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이라이말씀의근거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하세계 즉 네더월드라고 불리는 곳이테벨이라고 하는 이 지하에 있는 어떤 땅에 거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거주하면서 가끔 지상을 오가면서 지상에 올라와서 영향력을 미치다가 죽으면 역시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네피림, 르파임과 같은 운명에 처해져서 어, 최종적으로는 개했나즉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이 뱀의 후손들이 네피림처럼 소속이 불분명한가?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과 관련된 참고 자료들을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외경 자료 중에서 이 뱀종족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도마 행전이에요. 자, 이것은 도마보음과는 다른데요. 자, 이 도마 복음은 실제로 영지주의적인 이단적 문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도마 복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만 이 도마 행전에 의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참조할 만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어, 특별히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도마에 대한 두 가지 성화가 나오는데 하나는 한 30대로 보이고 하나는 어, 한 나이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아주 젊게 보이죠. 어느 것이 맞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 실제로 도마의 나이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학자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의 제자를 도마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때 도마의 나이는 보통은 15세에서 가장 많이 보는 학자가 18세 정도로 추정할 정도로 어린 사춘기 청소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 요한의 나이를 보통 16세 정도로 추정하는데 둘다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둘이 서로 친했던 같은 나이대의 혈기왕성한 사춘기 청소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 외경의 기록에 가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전세계 각 지역의 제비를 뽑아서 선교로 어, 떠나기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도마가 인도로 가는 제비를 뽑았는데 처음에는 어, 나는 몸이 약하다 그래서 거기 갈수 없다 이렇게 핑계로 거부하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요. 그래서 인도로 가는 이 노예 상인한테 도마를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도마 행전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시면 이때 이제 노예 상인이 도마한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네 주인이 맞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도마가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그가 어, 내가 너를 저 사람한테서 샀다. 그래서 결국 이 도마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주 자주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예요. 바로 이 도마 행전 30장에서 31장 사이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뱀의 후손 뱀족 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뱀의 후손에 대한 실마리를 풀수 있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도 도마는 원래 어부 출신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목공일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가 이인도의 노예로 팔릴 때는 목공 즉 목수로 팔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도마가 그래서 인도로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인도 선교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는가 그 계기가 된 사건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도마가 이 길에서 한 시체를 발견하게 돼요. 죽은 청년의 시체였는데 그 시체 앞에서 도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도마한테 갑자기 어, 어떤 굴에서 큰 뱀이 걸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제 걸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뱀이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가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돼요. 자, 이 뱀이 시장에서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한테 반했는데 그 여자가 이 청년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고 여자가 없을 때이 남자를 죽였다. 그런데 이제 물어 죽인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때려 죽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아, 어, 자, 이게 원문은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번역한 영어도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뱀이 사람처럼 걸어 다니고 또 주먹이 있는 것처럼 때려 죽였다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어다니는 뱀의 모습으로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자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이 음모론에서 주장하는 도마뱀형 인간 즉 랩틸리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일본에서 이처럼 머리는 뱀이고 그리고 몸은 인간 형태인 귀괴한 형태의 이 신들을 어, 형상화한 조각상들이 발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존재의 실존 가능성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라고 어, 할 수가 있는데요 자그 다음에 이 도마행전 32장 33장에는 이러한 뱀의 자손에 대한 족보와 그들의 최후에 대한 놀라운 기사들이 연속해서 등장을 해요 어, 자, 우리말 번역본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것을 영문본으로 직역한 것인데요 32장에서 도마가 걸어온 뱀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시며? 무슨 종족이냐? 그러자 이제 뱀이 나는 뱀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늘 아래 옥좌에 앉은 자의 아들이다. 이게 누구예요? 무시퍼죠 그러니까 사탄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망망한 바다 넘어 꼬리를 입으로 물고 있는 자의 형제다. 이 누구예요? 리워야단이죠. 자이 영문 번역에만 나오는 부분이에요. 나는 낙원의 벽을 넘어 하와에게 나의 아버지가 시킨 말을 했던 자의 자손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어, 내가 바로 파라오의 마음을 단단하게 했으며 그리고 나는 헤롯과 가야바를 자극해서 또 유다를 자극하고 매수하여 구세주를 죽음에 넘기겠다. 이렇게 이제 실토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어, 이 도마 행전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 뱀의 후손들의 정체는 창세기 하와를 유혹한 에덴의 암컷 뱀, 즉 릴리스라고 불리우는 이 뱀과 사탄 루시퍼 사이에 태어난 돌연변이 잡종 종족으로 인류 역사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배후에서 악으로 조종하는 그런 세력이었다 라는 말로 정리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뱀의 씨들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동물 뱀인 에덴 뱀 사이에 태어난 중간적인 존재라면 어, 천사도 동물도 아닌 소속이 불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 역시 사후 운명은 이 네피림과 똑같은 어, 사후 경로를 거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죠 에녹서에서는 특별히 이제 감시천사 순찰천사들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인간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으로 이 네피림이라는 거인 잡종종족을 출현시켰던 어, 천사들의 두 번째 타락 사건이 나오죠 바로 이 감시천사들의 타락 사건을 계획하고 주동했던 자들이 뱀의 자손 즉히브리어로 나아씨였다는 사실과 그이유까지이 도마 행전 32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도마에게 뱀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바로 하늘의 감시천사들을 땅으로 끌어내려 인간 여자들에 대한 세욕에 묶어두게 한 자다. 내가 그러한 이유는 그들로부터 나오는 땅의 자손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게 함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의 뜻은 무엇인가요? 바로 여자의 시, 자신들을 멸망시키러 오실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인간의 유전자를 훼손시키고 파괴해서 순수한 인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로 되어 있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막았고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는 또 가난한 종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몰래게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로 잔인하게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자손들이 꾸며내고 계획했던 악행의 역사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 도마행전 33장에서 이 사도 도마는 뱀을 향해서 닥쳐라 그리고 네가 주입했던 독을 모조리 빨아내라 이런 명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리고 이 뱀은 그 독을 도로 빨아내다가 몸이 부풀어져서 터져 죽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뱀이 죽기 전에 한 말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멸망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소. 왜 나더러 독을 빨아내어 예정보다 빨리 죽으라고 강요하는 거요. 나의 아버지도 만물에 주입한 자기 독을 빨아낼 때 멸망할 거요. 자 여기서 이 뱀의 아버지는 사탄을 가리키죠. 자 그러면 이 뱀의 독, 사탄이 만물에게 주입했던 이 독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자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입했던 그 독의 정체는 바로 한마디로 죽음, 즉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외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만 먹은 게 아니라 불사조를 제외한 동산의 모든 동물들한테 이 선악과를 먹였다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뭐 사실인지는 알수 없지만 결국 이 모든 지구상의 생물체들은 이 사단이 주입한 독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사탄이 자기 독을 빨아내는 그의 최후의 날, 다시 말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그 뱀을 동물로서의 뱀이 아니라 바로 영계의 우두머리인 사탄 자체로 보는 해석인데요 그 근거는 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자,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원수가 된다고 할때이 여자의 씨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뱀은 사탄이라는 견해 때문이죠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어, 이 뱀에 대해서 옛뱀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 16장 13절에서 새 더러운 영이 용과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근거로 용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모두 똑같이 이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다. 즉 물질계가 아닌 영적 존재들이라는 해석이죠. 일반적으로 짐승은 여자의 시인 예수님을 대적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뱀의 시와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결국 뱀의 시는 사람이 아니라 영계의 존재, 즉 타락한 천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큰 바벨론 큰 음녀 강의 때이큰 음녀는 영으로 봐야 한다고 라 설명드렸을 때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사탄을 당연히 영적 존재로 보는 것과 달리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탄과는 다른 물질적 존재, 즉 사람, 어 특정 인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분명히 이 더러운 영이라는 사실을 계시록 16장 13절을 근거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뱀의 시 짐승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의 영으로 반드시 마지막 때 등장할 김일성이나 히틀러 같은 전 세계적인 독재자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수 없고 이 타락한 천사의 영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존재가 사람뿐 아니라 인공지능 컴퓨터 또는 어, 심지어 뱀종족 같은 잡종혈통의 비정상적인 피조물 중에서 무엇이든지 될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타락한 천사의 영이라는 것은 어, 몸은 얼마든지 갈아타게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짐승을 특정 인물 그러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으로 제안해서 지목을 하게 되면 그 대통령이 실각하거나 또는 사망해버리면 짐승이 없어져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지만 사탄과 같이 타락한 천사 즉 영적 존재로 보게 된다면 그 영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정치 지도자 혹은 뭐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변수로 그가 사망하더라도 상관없이 그 영은 몸을 바꾸어서 여전히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치예요. 자세 번째로 이 뱀은 둘을 합친 존재, 즉 물질계의 에덴의 뱀과 영계의 뱀인 사탄이 합체가 된 존재다 라고 보는 견해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뱀의 신은 아까 앞에서 살펴본 그뱀 종족 중에서 하나한테 짐승이라고 불리는 타락한 천사의 영이 들어간 상태의 존재로 국한시켜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시도 즉 불법의 아들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 혈통이 아니라 에덴의 뱀의 후손들인 뱀종족 중에서 한 명의 몸과 사탄의 영이 합체된 존재라고 보는 것이죠. 이 중에서 어떤 해석이 맞든지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은 어, 이 물질계의 뱀의 후손들이 실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타락한 천사의 영이 어떤 한 인간 통치자의 몸이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같은 기계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짐승이 정말로 등장할 때 우리는 과연 그를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가 뱀인지 사람인지 기계인지 외모로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단서를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짐승이 등장해도 우리가 그를 실제로 알아볼 수 없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성도의 구원을 잃게 만드는 짐승의 표는 짐승과 같이 등장하고 그 짐승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 짐승을 알아보지 못하면 짐승의 표도 알아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제 많은 목사님들께서 순서상 짐승의 표는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는 절대로 등장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오신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현재 뜨겁게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어, 백신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백신이 짐승의 표가 절대로 될수 없다라는 이유로 짐승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러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계시록 타임라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